안녕하세요 승범이 형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더 좋은 도형으로 영어 정복하기 여덟 번째 영상 시작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2와 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좀 이어갈게요. 2는 목표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시고 ing는 행위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무리 없이 같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to와 ing는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다 쓰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거든요. 자, 우선 형용사로 봤을 때 to study English 형용사로 쓰이는 건 뭐냐면 앞에 명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 돼서 people to study English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people studying English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이건 어렵지 않죠. 부사처럼 쓰였을 때를 영어식으로 제가 한번 이해를 시켜드려 볼게요. 부사라는 말은 동사나 혹은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I am here to study English 하면 자 우리말 한번 떠올리지 말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I'm here라는 문장 전체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to라는 걸로. 그러면 우리말로 바꾸면 그때서야 비로소 난 여기 있어 뭐 공부하려고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당한 우리말을 그냥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말을 떠올리지 말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I'm here. 자 문장 전체에 대한 방향이 어디로 간다고요? To study English.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몇번 소리내서 읽다 보면 어, 정말 우리말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I'm here, studying English는 영웅부를 하면서 여기 있다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건더 자세하게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결국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명사처럼 쓰일 때좀더 집중을 해볼게요. 주어 자리에 쓰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To study English makes me happy. 영웅부를 하는 건 나를 행복하게 studying English makes me happy. 영어 공부를 하는 건날행복하게 의미 차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는 동사 뒤에 쓰일 때였었죠. 그래서 I want to study English. 자, want라는 건 to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enjoy는 ing가 잘 어울리는 건데 그래서 want는 동사 모양의 following verb가 오면 to가 어울려서 to를 쓰는 거고 의미를 맞추기 위해서죠 결국엔 그것도 enjoy는 ing가 더 어울리는 거였어요 동사의 following verb로 쓰일 때요 자, 자, 이 개념은 이제 계속 저랑 같이 잡아 가실 거고요 자, 그런데 목표 중심, 행위 중심이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뜻이 달라지면서 둘다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 사례들을 좀 한번 볼게요 I remember to bring my phone. 목표 중심이니까 가져와야 될거 기억해고요. 그 다음 문장은 I remember bringing my phone. 가져온 그 행위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to와 ing의 의미 차이 때문에 둘다 가능한 거고 두 개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 remember to bring my phone tomorrow. 내일 내가 전화 가져가야 될거나 기억해. 그리고 I remember bringing my phone 어제 전화 가져왔던 그 행위가 기억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아 그러면 to는 미래고 ing는 과거야? 아니에요. 그냥 의미상 여기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여전히 to는 목표 중심 ing는 행위 중심이라서 그 의미상 이제 to가 미래가 될 때가 있는 거고 ing는 과거나 현재를 나타낼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예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I forgot to bring my phone. 전화기 가져와야 되는 걸 까먹었어. 자, I forgot bringing my phone. 그러면 요 나는 전화를 가져온 행위를 까먹은 거예요. 더 바보예요. 그러니까 I forgot to bring my phone은 전화기를 가져와야 되는 걸 까먹은 거니까 I didn't get it. 나 지금 내 손에 없다 라는 뜻이고요 I forgot bringing my phone은요 가지고 온 행위를 까먹은 거니까 여전히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어? 손에 있네? 근데 그걸 까먹었어 But I got it 여기에 더잘 어울리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문장 차이의 미 구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둘다 쓰이는데 별로 의미 차이가 안날 때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문장 I like to dance, I like dancing은요 그냥 막 단순히 나 춤추는 거 좋아해 라는 메시지만 던지고 싶으면 둘다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의미 차이가 날 때도 있을까요?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고 싶을 때 다시 말하면 I like dancing은요. 그 춤추는 행위 그러니까 춤출 때그 기분이 좋아, 요럴 때, 이런 거 표현할 때는 ing가 좀더잘 어울릴 수 있고 자, I like to dance, 나 춤추는 거 좋아해, 뭐상 받으려고, 아니 어디 가서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연습하려고 이런 의미일 때는 to가 어울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분리가 안 되는데 뭔가 디테일하게 뜻을 좀더 넣고 싶을 때는 분리가 될 수도 있다까지만 알면 되시고요. 이 I like dancing은 I enjoy dancing이랑 좀 비슷한 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이번엔 행위 중심을 조금만 더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투를 좀 마지막으로 봤으니까. 자, 뭔가 멈추는 것과 관련된 동사들은 다 ing가 어울려요. 그 행위를 멈추는 거니까요. 자, i finished reading the book. 나는 책 읽는 게 끝났어. 끝마쳐졌어 하니까 그 행위가 끝마쳐졌으니까 ing가 어울린 거였고요. i stopped walking, 나는 걷는 걸 멈췄어. ing 어울리죠? 그리고 이런 것도 그래요. I gave up drinking, 나술 마시는 거 어, 멈췄어. 이런 것도 의미상 drinking, 이렇게 ing가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세 개의 동사 중에 stop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많이 써요. I stopped mark walking.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거랑 좀 비슷한 모양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자, 마크가 walking 하는 거를 내가 멈추게 한 거예요. 자, 이것만 오늘 좀더 공부하시면 돼요. I stopped Mark working. 비교하려면, I stopped walking. 자, 내가 걷는 걸 그냥 내가 멈춘 거고, I stopped Mark working. 자, 마크가 걷는 거를 내가 멈춘 거예요. 어, 그러면 walking을 2로 쓰면 어떻게 되지? 자, 그냥 보면 돼요, 지금. 자, I stopped 하면요. stopped 뒤에는 to라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자, 앞으로 할걸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부사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부사적인 설명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죠. I stopped. 내가 이 멈춘 행위는 뭐 하려고요? to work 하려고 해요. 다음 것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I stopped mark. 나는 마크를 멈췄어.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면, 걸으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마크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Mark's talk. 나는 마크의 이야기를 멈췄어. 쟤는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나좀 이제 걸어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어, 드디어 내가 마크한테 말 그만하게 하고, 어, 걸으려고 내가 멈추게 했어. 말좀 그만하게 만들었어. 라는 의미에 쓸수 있는 문장이겠죠. 자, 툴을 썼을 때와 ING를 썼을 때 어떻게 의미 차이가 나는지 일단 초보자분들이니까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곧내 것이 될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i stopped mark to work 나는 걸으려고 하는 마크를 멈췄어 일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배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막 헷갈릴 경우에는 누구 잘못이라 그랬죠 글쓴 사람 말한 사람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런 문장은 to w o r k 라고 그냥 줄여 쓰지 않고 i stopped mark Who is going to work? 라고 해서 늘려 써주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이런 건 나중에 저랑 다 함께 공부해 보실 거예요. 행위 중심이라는 건 뭔가 즐기는 건다 행위를 즐기는 거라서 ing가 어울렸고요. Mind도 이렇게 ing가 어울려요. I mind sitting here. 마인드는 명사로 쓰면 마음이지만 동사로 쓰면 마음을 쓰다예요. 그래서 좀 언짢거나 좀 불편한 마음이 가질 때 쓰이는 게 바로 마인드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I mind sitting here. 나 여기 앉는 거 불편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I mind you sitting here. 나는 네가 여기 앉는 게 언짢아, 마음 쓰여, 신경 쓰여라고 할 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You sitting here. 그런데 이거는 한국식 영어 문법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그냥 오늘은 소개만 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I like you sitting next to me. 나는 너가 좋아라는 의미보다는 네가 여기 앉는 게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네가 여기 앉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게 like의 following verb가 sitting next to me까지 다 해당된다는 거고요. 오늘은 요걸 위주로 보는 거니까 한번더 볼게요. 자 전치사로 끝난 동사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I care about him sitting next to me. 어, 나는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는 것까지 신경이 같이 쓰인다라는 거고요. 자요것도한번 구경만 해볼게요. I like studying English. with her 하면 은 나는 그 여자분이랑 공부하는 거 좋아해 잖아요. 근데 이 with her를요. 이렇게 확장도 가능해요. 가볍게 보세요. 오늘은 그냥 I like studying English with her sitting next to me. 나는 그분이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냥 이런 의미예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 이런 모양들이 있구나라는 걸 그냥 보셨으면 되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문장은 제가 좀 특이하게 해봤는데 I enjoy speaking 오늘의 문장 자 여기서요 오늘의 문장이라 말을 우리말을 그냥 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기업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은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섞었어요 어떻게 섞었으냐면 어, 이거 누가 팔로우업해? 뭐, 나 오늘 사장한테 챌린지 당했어 야 키고프가 언제야? 막 이런 식으로 단어만 즉 우리말 문장에 단어만 영어를 섞어서 쓰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영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영어 문장에 모르는 단어를 그냥 우리 말을 대입해서 쓰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 did 선생님 give you his 한복? 자 조금 더 천천히 did 선생님 give you his 한복. 이런 식으로 교포 아이들이 많이 말을 해요. 우리도 약간 영어 문장에 빨리 적응하려면 자꾸 영어 문장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문장도 하나 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영어를 뭐잘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영상으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친구가 나를 신경 쓸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Do you mind me speaking English well? 벌써 기분 좋아지죠? 야너 내가 영어 좀 하는 거너좀 언짢냐? 신경 쓰이냐? 이런 말을 할 날이 금방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문장으로 Do you mind me speaking English well?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